왜? 엘리베이터에 지금 사람이... 이 귀신 아니죠? 잠시 후 뭐야? 얘네 머리 원래 대머리였어요? 너네 머리 어디 갔어? 어? 머리숱이 돌아왔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야 <목소리> 자 오늘도 플레이해본 아임 t 오 o 베이션 듀티 저번에 1편 찍었고 이제 두 번째 맵 아파트먼트로 가야되냐 메트로로 가야되냐 스쿨을 끝냈잖아요 저희가 그죠 어 오른쪽으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빨리 정해줘요 유하 유하 그만 얘기하고 Later.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른쪽 아파트먼트 오늘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스 p 어? 뭐야? 새로운 보고서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래 헉! 이번에는 너무 많이 틀리면 오류가 나서 큰일이 날 거라는데요? 오좀 규칙이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이제 틀려도 아무렇게나 봐 계속 신고 때리면 됐었는데 여기 사진을 왜 이딴 걸걸어 놨어? 그럼 맵이나 빨리 둘러봅시다 헉! 이제 틀리면 큰일 나나봐 어떡하냐 오, 이번에는 그냥 장소만 체크를 하면 돼요 이상현상을 발견했으면 어, 특정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틀리면 이제 게임 오버가 될수 있다 난이도가 높아졌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제 그냥 좀 게임 룰이 변경이 됐네요 그죠? 이놈의 사진은 도대체 무슨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왜 틀리가 있어요? 여자, 선풍기 돌아가고 있고 노트북, 머그컵, 파일 3개 따따따 뭐야 이거는 조명이 약간 그 90도로 꺾여 있는 것처럼 있네? 특이하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 화장지 있고, 안 뜨는 거. 여기도 세워진 조명 있고, 변기가 검은색 커버로 되어 있고. 세제 두 개, 수건 하나. 금족이 있고, 문은 닫혀 있네요. 와우, 씨, 이거 좀 무섭다. 여기 지하실이야? 바깥인데 좀 무섭네. 의자가 엎어져 있고, 쓰레기들이 있고. 아 엘리베이터에서 나중에 뭐 나올 것 같은데 좀 싸네요 오 할아버지가 제일 무섭게 생겼네 벽이.. 벽돌로 막혀있네 문이? 여기 아파트먼트라고 하지 않았어? 거주지역이잖아 왜 이래 흉가같이 돼있어 이런 사람을 본적 있으세요 실종 포스터네요 헉 너무 무섭다 아니 보안이 너무 철저한 거 아니에요? 아파트 바깥까지? 뭐야 엘리베이터에 지금 사람이 이거 귀신 아니죠? 뭐왜 이러고 있어 이거 관이야? 여기 드라이버랑 팬츠 있고 자다 봤습니다 맵이 좀 많네요 볼까? 아직까지 변한게 없어 보이죠 여기 뭐 벽돌 하나랑 TV 변기 커버? 오오 <목소리> 오리씨어 <목소리> 이제 상세 설정 카테고리를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이 그냥 장소만 보고를 하면 수정을 해줍니다 좋아요 뭐 보고는 오히려 쉬워졌지만 이제 틀리면 잣대니까 좀더 주의해라 복도인데 너무 무서워서 내가 아까 제대로 못 봤거든 여기 기름통 하나 있고 아 얘네가 제일 무서워 막 커, 카메라 돌려봤을 때 갑자기 나 보고 있는 거 아냐? 완전 소름 끼칠 것 같은데 그림 이거 맞아요? 이거 원래 아무것도 없었나? 음 근데 원래 맨 처음은 못 깬다고 하고 봐야 돼 어떻게 이걸 다 외우겠어 뭐야, 이거, 왜 이래. 빛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군요. 야, 여기 원래 문 하얀색이었냐? 저긴 까만색인데? 여기 원래 휴지, 그, 쓰레기봉투가 있었나? 요? 있었겠죠? 이거 뭐왜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네명이나 들어가 있냐고. 오. 이제 이상현상 슬슬 보여야 정상인데? 왜안 보이지? 관이 지금 살짝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네요 착각이네요 왜 환각이 보이네 으어어어 크림 이상해 아까도 이상했는데 더 이상해졌어 지금도 충분히 이상해요 개무섭게 생겼어요 오히려 아까가 더나았을지 복도가 의외로 뭐가 없네 야, 내나이 게임 할 때마다 눈이 되게 시리다. 계속 눈을 뜨고 있어서 그런가? 눈 엄청 빡 집중하니까 아 눈이 되게 시려요. 그래서 노안이 버튼이 늘어난 것 같다고? 뭐뭐 뭐 어디 버튼? 에? 이상 현상이 지금 과부하됐다고? 도대체 뭐가 어디에? 도대체 뭐가? 스릴 봉투가 원래 3개인데 4개로 바뀌었다고? 맞아? Nope. 아니잖아 이 미친.. 엘리베이터 버튼이 늘어났다고요? 어, 이건 확인을 해본 적이 없네 6개 6개 어? 어어 아 이쪽에는 원래 버튼이 없구나! 이거 원래 흰색이었는데 검은색으로 된거 아닐까? 예, 일단 어차피 게임 오버될 것 같으니까 이거저거 찔러보자 게임 오버가 되더라도 응, 아니야. 음... 지금 이게 기회인 것 같은데 한번더 틀리면 저 죽어요 죽는다고 해봤자 어떻게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플레임님 여기서 샤워하시면 안된다고 했잖아요 어? 그림이 이상해졌어 왜또 갑자기 잘 보이지 이러면 안되는데 다 찾은거 맞아? 계단 쪽에 문이 변했다고요? 이거? 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어차피 게임 오버 될거 각오했으니까 보자고 에? 에? 뭐가 바뀌었어? 문? 이거? 포스터가 사... 다시 나타난 건가? 뭐가 수정된 거야!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 일단 이 장면을 다시 잘 봐요 어잘 기억해놔? 이책 하나 불. 설마 이 파편 중에 하나가 사라졌다 막 이런 거 아니지? 그 정도로 부조리한 게임은 아닌데, 이 게임이. 이 소파가 원래 검은색이었나? 어? 이게 뭐가 사라졌는데? 카펫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응. 음, 뭔가 너무 휑하더라고. 역시 인테리어가 중요하지. 여긴 아직도 뭐가 바뀐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아노말리 팀이 알아서 잘 처리해줬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왜왜래 왜래 왜래요 카메라 왜곡이 일어나고 있네요? 엔트랜스에 뭐 이상한 점이 있다고요? 뭐 뭐가요? 그냥 문에서 벽돌로 바뀌었다고? 이거? 이거 원래부터 벽돌이었어 이거 원래 벽돌이었어요 아왜또안 보이냐 아... 죽을 날이 왔나보다 어! 문이 생겼어요! 어 소름 왜 갑자기 문이 생겼어 엄청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문이 없는게 더 이상하지않아? 어..좀 무서운데? <놀람> <놀람> <놀람> 아위씨 <놀람> 깜짝이야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갑자기 우리한테 막 카메라 확대되거나 그러진 않겠지? 오 씨, 갑자기 나 쳐다보려고 해가지고 개깜짝 놀랐네 나, 나 얼굴을 마주친다가 공포가 아니라 몸을 돌릴줄 알고 와.. 어! 여기 눈있어! 어 꼬박꼬박거리는데? 막? 고라니니? <웃음> 여기는 아직까지 뭐 변한게 없죠? 여기도 한번 신고를 그냥 찔러볼까? 그리고 바로 게임오버되고? 어? 그림이 바뀌었네요? 더 멋있는 그림으로 바뀌었네? 또또 또 뭐가 안보이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설마 이막 번호 바뀌어 놓고 이거 찾아라 이... 이러는건 아니지? 진짜 개팔거임 아 얘네는 하지정맥력 올릴 각인데? 좀 움직여 얘들아! 어휴 너는 움직이지 마시고요 왜 그러고 있어? 거기서 노숙하고 있었어? 저거는 이제 귀신 아노말리팀이 오는게 아니라 경찰이 와야 될것 같은데 어유 아저씨 여기서 노숙하시면 안돼요 <웃음> 나는 쓰레기다 수건거리가 바뀌었다고? 이거? 음, 모르겠는데? 지금 목숨이 하나밖에 안 남아서 이제 틀리면 안돼 이럴 거였으면 진작에 틀리고 그냥 새 게임을 시작했었어야 했어 뭐야? 얘네 머리 원래 대머리였어요? 얘네 원래 대머리였어요? 아닌데? 너네 머리 어디갔어? 이거봐 하지정맥력 걸리니까 막 머리털도 빠지고 그러는 거 아냐 니좀 움직이라고 어? 머리숱이 돌아왔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야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어? 잠깐만 이거 양동이 높이가 좀 낮아진 느낌인데? 아닌가? 아, 확실할 사... 어? 뭐야, 좀 약간 이상한데? 문이 좀 멀어진 느낌이지 않아요? 복도가 연장됐어. 이거 봐! 아, 좋은, 좋은 귀신이었는데, 아... 저런 건 고치면 안 되지. 요즘 집, 어? 땅값이 얼마나 비쌌는데, 조금이라도 영역 넓히기가 얼마나 힘든데 뭐지? 여기도 약간 영역이 넓어진 느낌인데? 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바뀌었다는 건 알겠어 아, 어... 어 그러네, 그냥 좀 넓어졌네, 화장실이 자꾸 뭔가 확장공사 해주는 귀신이 있네요? <웃음> 좋은데? 우리 집에도 좀 한번 와줘요 뭐지? <웃음> 아 뭐야. 공포 게임이 아니라 개그를 찍네. 요즘 사회에 뭐 헤드폰 끼고 출근하는 거는 기본이죠. 시끄럽잖아요, 주변에. 노이즈 캔슬링 되는 헤드폰일 거야, 저거. 아, 이대로 엔딩 보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원래 정면을 비추고 있었나요? 나왜 뒤돌아 있다고 생각했지? 정면을 비추고 있는 게 맞아? 오케이.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다수상하게 생겼는데 딱히 눈에 띄는 게 없. 어 망치가 생겼어요. 근데 이건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세 개, 3위 일체에서 갑자기 사방신으로 얘가 은근슬쩍 끼려고 하는 가소로운 것. 야, 내시 반이다. 아 이제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또 뭐가 안 보이는데요? 아또 뭐가 안 보이네 불안하게 상자가 내려갔다고? 뭐뭐뭐 뭐, 뭐 어디 상자 이거 어 그러네 예리해 예. 우리 장작분들과 함께하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어? 여기 전등 있지 않았어? 여기가 맞나? 그치 그 옆으로 눕혀져 있는 전등 전등이 아니라 옷걸이었네 그래 여기 뭔가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뭐가 사라진지는 모르고 옷걸이였어 옷걸이 어? 소포가 생겼어요? 그냥 이 앞집 사람이 시켰을 뿐인데 어? 야 이상현상이야 이거 이거 귀신이라고 이거 가져가야 돼 띵동 그래서 어? 택배 도착했나봐 벌컥 열었는데 없어 뭐지? 그냥 날강도잖아 어노말리팀이 아니라 원투로 깨나? 깨할 수 있나? 가는 건가? 아 여기서 게임 오버되면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면 긴장해. 이제 이제 그 경고도 안 뜬다고. 잘 봐. 할수 있다. 한번더 가자. 소파 움직이고 있다고? 뭔 소리야? 소파가 어딨어 소파가 어딨어 소파가 어딨어어야깜깜 깜짝이야. 내 이럴 줄 알았어. 계속. 자 개색... 말했지. 얘네 나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아니 그 그러니까 소파가 어디있냐고 이 소파 말하는 거야? 이게 움직였다고? 원래 이러지 않았어? 어... 소파가 어느 방향으로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오른쪽 보고 있었나 이렇게? 음... 맞네 맞네 얼음풋이 그냥 기억이 났었는데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전 눈치 못 챘을 거예요 아마 아우씨 근데 애들 단체로 쳐다보고 있는 거개 깜짝 놀랐네 그래... <웃음> 그런 연출이 왜안 나오나 했다 아휴... 놀래라... 뭐야? 약간 좀 바닥이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약간 다른데 지금? 안 바뀌었다고? 어나 죽는 건가? 아이씨 바닥 다르잖아! 아 이상하구만! 대놓고 이상하구만! 엄청 차 있구네! 왜이래? 왜이래? 이것도.. 이, 어 이것도 보고 해야되냐? 이거 그냥.. 누전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관리 아저씨 불, 불러야지! 아저씨 여기 스파크 튀어요! 폐괴물! 아 이..이게 이, 무슨 이상현상이야! 이건 자연현상이지! 미쳤네? 아노발리 팀이 이제 가전제품도 고쳐주는 거야? 전기가 빠져있잖아요 아우 야 모르는 소리야 그 전선 빠져있다고 가전제품 그 전기 안 흐르는 줄 알아? 그게 다 이렇게 잔존해 있다고요 절, 전류가 전 조심해야 돼 가전제품 뜯을 때는 혹시 알아 무선TV일지 오 깜짝이야 뭐야 아 아저씨 이런 데서 주무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 다잘 자고 계시네 진짜 진짜 왜입 벌리고 자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 재워드렸구요 자 지금 47분 나쁘지 않아 야야 야, 진짜 원투로 깨겠다 에? 뭐 왜이래 왜곡됐어 어 무서워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제 진짜 기이하다 그지 어?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안돼 먼저 끝나버리겠어 야, 수정은 하고, 안 돼! 클리어 해버리다니! 이상현상을 놔두고 칼퇴근 해버린 우리들의 아노말리티. 정말 공과사가 철두철미하군요. 자, 이렇게 원트만의 클리어 해버린 아파트먼트 편이었습니다. 재밌었네요. 근데 게임 오버 되는 것도 좀 궁금하니까 한번 보자. 그냥 되게 허무하게 그냥 당신은 보고를 너무 많이 해서 오류가 일어났습니다. 이러고 끝날지 아니면 어떤 연출이 있을지. 잠깐 보자고요 뭔가 연출 같은 거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보고가 어... 너무 많이 틀렸다 일단 이렇게 하고 끝나네요 약간 게임 오버 연출 같은 것도 이제 좀 넣어 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다음에 3편 더 메트로 에서 찾아뵙도록 하자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음...